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데크를 바꾸려고 합니다 7.75를 쓰다가 8.0으로 사이즈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스테이블이라는 브랜드 데크입니다 쉐이프가 걸이라는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있거든요 초콜릿 걸 같은 건데 그 브랜드랑 같은 겁니다 쉐이프가 제가 어릴 때부터 걸 좋아했어요 마이크모 카팔디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그 프로를 좋아해서 이 데크를 모양을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마이크모 카팔디가 소속되어 있던 트럭 브랜드 로얄 전 살면서 로얄 트럭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, 이게 로얄 트럭입니다 로얄 트럭 아, 처음 써봐 자 그리고 본즈 휠쓸 거예요 마이크모는 스피파이어인데 스피파이어가 없어서 본즈 씁니다 포뮬라4가 그렇게 좋다 하던데 못써옵니다 브론슨 베어링 습니다 브론슨 데이비드 그라벳 브론슨 C3 베어링 요렇게 쓸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내가 진짜 오랜만에 새트럭을 쓰는 거야 맨날 텐서 어. 나 맨날 그냥 가게에 남는 거뭐 아무거나 쓰고 진짜 아무거나 썼네 아무거나 장비빨이 필요 없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고 돌이 없어서 에잉? <웃음> 아 진짜로 진짜로 엥? 한 번도 그러니까 난 항상 장비... 장비를 마지막으로 돈 주고 산게 군대 가기 전이었어 우와 진짜 열심히 돈 모아서 한번샀어 해외 직구로 클리셰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클리셰라는 브랜드가 지금 망했어 네그 브랜드 망하기 직전에 데크랑 어... 뭐지? 트럭을 썬다 썼던가?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왜안 벗겨져? 음... 아 테이프가 붙어있네 근본 없는 세팅으로 했어요 사실 이것도 마이크 모뭐 좋아하는 데 놓고 본즈 휠 쓰는 거 근본 없긴 한데 근데 베어링이 색깔이 그니까 러좀 특이한 그니까 베어링 좀 좋아 보인다 <웃음> 이 베어링이 따로 사면은 제가 일로 한 4만원 가까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돈 주고 베어링 쓰는 처음이에요 진짜 예 원래 좀잘 타는 사람은 휠을 이렇게 그래픽을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초보자분들 예, 아시겠죠? 호저 퍼저가 되는 법 러링 <웃음> 어 오? 오. 오, 이거 좀 좋은데? 뭔가 스무스하게 어 드론스 스 우와 진짜 잘 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그리테이프를한 붙여보겠습니다 오 우와... 한방에 이쁘게 삶을 수 있어 마무리 오케이, okay. 깔끔하게 잘렸는데? 오아 갑자기 스미스 하니까 공부를 해야겠다 네 유튜브 채널 중에 제이미 제이미라는 채널이 있어요 제이미 <웃음> 스케이트보드 검사하시면 스미스 선생님이 유튜브를 합니다 제이미 선생님의 프론사이드 스미스 프론 백스미스 그리고 또이 영상을 찍고 계신 분은 유튜브 쇼츠 조회수 13만회에 빛나는 디기보드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유튜브 스타가 3명이나 와. 이라는 여기 오시면 다들 사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와. 저희 아카데미 오시면 다들 사인합니다 아네저 사인 있습니다 전에 쓰던 게 텐서인데 네. 텐서가 트럭이 좀 높은 것 같아 음. 물론 텐서도 트럭마다 로우, 미디움, 하이가 있지만 네. 사실은 이게 좀 웃긴데 다들 이게 못할텐데 네. 내가 로우, 미디움, 하이 트럭을 신경 안 쓰고 있었어 음... 이, 그만큼 이제, 차이가 없다? 아니야 차이가 있대 아... 다들 아, 차이가 있다는데 있지만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다 그냥 나는 무조건 싼거 샀거든 아... 별로 욕심이 없었다 네. 물이... 아니야 욕심은 있었는데 돈이 없었다 아, 내가 10년 전에 고등학생 때 제일 잘 탔는데 음, 음. 그때 썬더를 썼거든 네. 근데 썬더가 트럭이 좀나아네 썬더로우 네 근데 그 트럭을 썼을 때잘 탔으니까 음. 이 트럭도 낮으니까 잘 탔지 않을까. 않을까 그것이 나의 생각인데 아 저희 그리 테이프도 따로 팝니다 테이블 네 이쁘죠 자와 엄청 빨리 끝났다 어떤가요? 잘뉴 셋업 보드 뭔가 소리가 좋은데? 다다이네 <목소리> <나, 나>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<오. 목소리> 음, 차이가 있군요 <목소리> 오오나오 어.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 절골러 가네요 휠은 어떤가요 본주 휠? 다르긴 다르다 확실히 달라 달라 별로 세게 안 탔는데 팝이 제대로 들어갔네 트럭이 나갔던 것우 바로 뉴트리.. 아 뉴트리가 이거 뉴셋업보드로 트럭이 나갔던 타 하기 편하다 오. 코가 노자 솔라이드 되어잘 하는 이유가 이거네. 잘면이트럭이안 걸린다. 아 여기 여기 티럭이 걸리잖아. 아 어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